잡초 제거 작업 후 귀가하다가 겨운기에서 낙성하여 사망한 경우, 농업작업 안전제의 유족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2017 가단 22171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, 기초사실에 의하면, 피보험자 망인은 2016년경 농업작업안전제에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야산에서 경운기 좌측 앞바퀴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지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일 논의 물기를 보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업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설령, 망인이 사망 당일 논의 물기를 보고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, 농업 작업과 관련 없는 농기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 재해 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으로 담보될 성질인 점, 실제 운반 중의 작업만을 직접 운반 작업으로 인정하고 운반을 위한 이동, 운반 후 이동은 직접 운반 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별표 1 제4항 감옥에 규정된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은 농업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와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 이동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가사 망인이 잡초를 쌓은 후 농기계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이동은 별표일 제사항 감옥에 규정된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족불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